자. 도함수의 활용 다시금 잠좀 깨봐 잠 깨봐 머리에 들어가야 돼가늘 살살 시동을 좀 걸어 예열 좀걸 거야, 이제. 그럼 도항수 활용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기본기를 튼튼하게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여기 돌아왔을 때도 스토리 구성이 편하다. 자, 접선의 방정식인데 저 접선은 직선이야, 곡선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선이라는 것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애를 말해 한 군데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야 결국 이 접선도 결국은 뭐라고? 직선이라고 그럼 내가 늘 스토리상 얘기를 했어 직선이 가진 두 가지 정보가 뭐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정보 기울기와 뭐라고? Y절편은 아니어도 한정은는 갖고 있어야겠지 그게 꼭 Y절편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울기 M으로 알고 한 점을 뭐 A,B라고 안다면 얘가 지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에 X-A에 플러스 B라고 식을 세우잖아. 실제로 저렇게 세우진 않지. 우리. 저보다 좀더 빠른 방식으로 세우긴 하지. 자 그러면 문제 구성은 끝났네. 우리한테 기울기와 한 점만 주면 될 텐데 기울기를 주던 한 점을 주던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굳이 기울기만 준다면 나는 이 기울기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F'A를 주는 거란 말이지. 무슨 얘기잖아 그럼 그 A라는 순간 요 접점의 정보를 살짝 준 거야. 그 접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접점을 준다면 F'A가 구해줄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줄거 아니야. 자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A라면 이 기울기는 뭘로 바뀌는 거야? F'A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어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로 배웠으니까. 그럼 얘 문제 구성, 첫 번째. 뭘 준다? 접, 점을 준다. A, FA를 주었다면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f'a가 되고 방정식은 y는 f A에 X a 에 x-a 플러스 f'a라는 꼴이 되겠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스토리야. 두 번째, 뭘 준다면 야, 기울기만 줬어. 근데 접선이 여기서 기울기든 여기서 기울기든 기울기는 일정한 거니까 그 기울기 자체가 f'a라는 거지. 그럼 얘를 줬다면 우리가 그 함수식 fx를 미분해서 A가 뭔지 모르지만, 그 방정식을 풀어낸다면, 뭘 구해낼 수 있어? A, FA를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둘을 유추해서 또다시 이 식이 만들어지겠죠. 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각각 골라서 한 개씩 주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 좀치사해져세 번째. 둘다안 주는 거야. 적점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주고. 단, 외부의 점. 다른 한 점을 준다. 무슨 점? 외부의 점. 자, 여기서 말하는 접점은 이거죠. 이 곡선 y는 fx 위한 점에 접하는 그위 라고 얘기하는 게 접점인 거니까. 괜찮아? 그럼 외부의 점 p를 줄 건데, 괜찮니? 요거, 우리가 a, 컴마 이거라고 했으 여기는 뭐, p, 컴마 q라고 할까요? 자, 그럼 고민을 한 번만 해보자. 어떤 곡선이 쫙 있는데, 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탁 쳤어. 요 점의 좌표가 a,fa야. 근데 난 외부의 점을 줬어. 얘가 p,q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 함수식을 안다면 여기 변수선언 a 하면 여기도 a에 대한 뭐 식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f'a라는 식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말 f'a 접선의 기울기는 뭐니?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지. p a 분의 f p f A 하시면 되겠네요. 자, P는 숫자입준 거예요. 숫자, 숫자, 숫자, 숫자고 A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 니다 A에 관한 식자니까 A에 대한 방정식을 A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 A에 관한 해지니까 A에 대한방식을 a 어내구해진럼뭐건구해 통해 뭘구 a 값이한해지 프라임 럼 a 라이구해진다해내면를한해요구 나올 것이한다 f a 라는 숫자를 구해내면 한점기울 나올 것이다. 형기자크는세 가지다.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에서 나 도함수의 활용 총 4개 배운다 그랬는데 그중에 첫번째가 이만큼이야. 그중에 접선의 <웃음> 미안해. 기운 빠지기에서 이녀석을 활용해보자고. 어떤걸 활용하냐. 첫번째 다시 두 복선이 접한다. 라는 걸 생각해 보자. 자두 곡선이 접해 한 놈은 이렇게 생겼고 한 놈은 요래서 여기서 접한다라고 할게. 자 그럼 여기 접하는 요 순간의 x를 뭐 a라고 하자고. 그리고 요 곡선을 y는 f x, 요 곡선은 y는 g x. 일반적인 표현을 썼지. 그럼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위아래가 같아야 돼. 첫 번째, 함수값 접하기 때문에 FA는 GA가 돼야 돼. 함수값이 같으며 접선의 기울기도 같다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됐어? 네, 요거 기억하면 되니까 두 곡선이 접한다? 어,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구나. 정도. 그 다음 두 곡선의 공통접선이 있다. 공통접선.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달라요. 얘는 하나의 곡선과 또 하나의 곡선이 있는데 이 사이로 공통인 접선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접점이 요 녀석 위에 하나, 요 녀석 위에 하나 있겠지. 네. 여기를 x는 a 여기는 x는 b 라고 하면 이 곡선 y는 fx 이 곡선 y는 뭐야? gx 라고 해보자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떠오르는 대로 다 해봐봐. 여기서의 기울기 f'a는 여기서의 기울기 g 프라임 b인데. 불 연결한 기울기. b a분의 g b fa 성립하는 거 맞지? 그래. 이게 그냥 스토리야. 오케이? 이게 그냥 요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어렵나? 기본형. 그냥 난이도로 보면 개념. 기본. 실력. 정도. 오케이. Okay, 가봅시다. 38페이지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의미가 나와있죠. 자, 여기서 탄젠트 값을 굳이 얘기하는데,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라는 거. 자, 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직선의 양의 방향의 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각도 얘기하는거지 그 각을 세타라고 했을때 기울기는 무엇과 같다 중상때 흘려 지나가면서 배워 탄젠트 세타와 같다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탄젠트 45도 여기 몇 도로 그냥 가버리는거야 45도로 가버리는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그냥 각을 생각하거든요 다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용어 추가, 법선, 무슨 선? 법선이라는 단어 추가. 자, 접선이라는 거는 어떤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지. 요점에서 접하지. 자,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선이 아니야. 왜, 왜, 왜, 왜, 어제 받은 프린트 뒤에 붙어 있어요. 어?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n no. 원과 2차 함수에 대해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지만 3차식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곡선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순간엔 접선이지만 이때는 교선입니다. 그냥 그냥 만나는 거니까. 자, 법선이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법선과 누구는? 접선. 접선은 수직이야. 어디에서? 접점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법선도 저 접선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잖아. 저 순간에 하지만 스쳐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봐야 돼. 그럼 스쳐 지나간다 이 접선에서 얘기하는 이 스쳐 지나간다는 스쳐 지나간다라는 의미. 스쳐 어 내가 엄청나게 좋은데 지나간다. 이게 방정식에서의 의미는. 짝수근을 갖는 거야. 여기서 짝수근 겹치는 근. 우리 생각해봐봐. 2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스쳐 지나가. 그럼 요순 말에 뭐해? 중근을 갖지. 짝수근을 갖는 거야. 홀수근을 가지면 뚫고 지나가. 홀수개의 근, 즉 삼중근을 가지면 뚫고 지나가. 사중근, 네개가 중첩되면 다시 접혀 올라간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프에서 접선을 갖는다는 거는 근두개가접 그, 중첩됐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보시면 방정식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기울기 주어진 거두 번째 곡선 밖에점 주어진 거 이렇게 막두 가지만 얘기드렸죠 여기서 그다음 공통 접선 분산 접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말한 건 얘가 여기서 책에서는 공통 접선이고 얘가 분산 접선이죠 책에선 분산 접점이죠 다음 거 읽지 않겠습니다 넘기십니다 개념 유형 확인학습 첫 번째. 여기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얘들아, 개념 정리에 힘써줘. 네. 스토리를 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1번. 오케이. 네. y는 x 제곱 마이너스 1 위에 점이 있는데 2,3이라는 점이 이 위에 있어. 네. 당연히 집어넣으면 만족하니까 집어넣을 짓은 할 필요가 없겠지. 이때 이 위에서의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어, 접방을 구해봐라. 자, 한점 줬지. 네.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없잖아 기울기는 얘 미분해야지 Y'는 2X 그럼 기울기인 F' 은. E는 E에서의 접근의 기울기는 4 그럼 Y는 기울기가 얼마인데 4X 됐지 2X. 여기까지 왔지 잘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4X인데 분명히 2 e 넣어서 뭐 나와야 돼3 3 나와야 돼이 놈이 8인데 3이 되려면 근데 이게 계산이 안되면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Y는 4에 x 2에 플러스 3. 근데 좀이 계산을 좀 빨리 해버리자고 해버렸습니다. 이러고 일로 가는거 귀찮잖아. 시간도 없고. 다음 2번. 2번은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다 접점이 주어진 거네요. 다른 문제가 없어서 하나 그럼 제가 만들게요. 어... 예를 들어서 y는 e x 제곱4 x 위에 이 녀석의 접선 중에 기울기가 어, 사인 직선을 구하라. 접선 중에 기울기가 4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거야? 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산거지. 그러면 f' 프라임 만들건데, 그 접점을, 접점을 세팅해야돼. 접점이 뭐가 되는거야? a, 2a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거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a 일거야. 그치? 그럼 f'a는 얘를 미분하면서 a를 집어넣을 거니까? 걔가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4. 그럼으로 a는 얼마? 2. 아까 얘기했지,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점에 대한 정보가 생길 거라고. 그럼 걔는 접점은 2마 얼마야? 0이네. 그렇지 그럼 내가 뭘 알게 됐어? 기울기랑 한점 알게 됐으니까, 기울기, 그, 접선의 방정식 y는 또 4x로 출발하겠죠. 근데 2 넣어서 연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됐어요? 괜찮아요? 어... 우리 요런 거한 번만, 한 번만 지난 시간 문제긴 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요런 개념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지나가다 조정해서 만나요 그럼 얘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선은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접점은 그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의 가운데점이라고 오케이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얘가 이차 함수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공산성은 어쩔 수가 없어. 저들도 피해를 안 주겠다고 토요일 오전에 하는 거거든 왜냐면 학원이 있는 걸 아는데 학원에 주말에 올 거라는 생각을 잘못하죠 그래서 평일 날 오전에 공사를 하시거든 학원생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 주시는 거야 피해서 공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 근데 지금 방학이라는 걸입고 계신 거지 <웃음> 그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누가 나와서 공부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부 공부해. 지금 열심히 이 작업하시고 점심때 한, 한 12시쯤 넘어서 또는 1시쯤까지 아마 작업하고 가실 거야 근데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 이제 작업을 다 끝나시는 거니까 우리 오늘 저 소음과 함께 같이 해야 돼. 백색소음이라 생각해. <웃음> 자, 요 점을 요 점을 P 요 점을 Q 요 점을 R이라고 해볼게. 그럼 식을 한번 써보면 Q-R분의 얘가 Fx니까 FQ- F, R은 R이래. Q P지 R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아리잖아. 괜찮아? 여기다 다 집어넣어보면 분모는 Q-P고요. 여기 얘 들어가고 여기 얘 들어가고 뺄 거니까 A에 가로열고 Q제곱-P제곱 플러스 B에 가로열고 Q-P 플러스 C는 사라지겠죠? 괜찮아? 그럼 f'r은 미분하면서 넣을 거니까 e, a, r,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약분 될 거야. 그럼 여기 약분 되면서 뭐 남아? 플러스 남겠네. 좌별거과의같은 거. 얘네들은 소거되겠지? a로 약분이 될 거야. 이건 0은 아니니까, 이처음 의식이니까. 그럼고 나오는 식이 뭐야? q 플러스 p는? e, r야. r은 뭐야? 2분의 자, 이걸 문제를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차함수 위에 이미의두 점을 잡습니다. ab라고 해요. 오케이? 그때 이차함수 위에 또 하나의 점을 잡아서 c라는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c점의 자투를 구하라고 합니다. ab는 정점입니다. 고정된 점이에요. ab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직선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가 고정된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이 위에 움직이는 점 C에 대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라고? 최대가 되라고 야 이게 뭐예 선생님 이 단원이 왜? 이게 왜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입니까? 자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C가 여기 있으면 요 높이잖아 여기서 최대한 떨어져야 되네 최대한 떨어지려면 이 선을 계속 거부했을 때 어떤 순간에 스치는 순간에 생기겠지이러 네. 스치는 순간에 생겨 그러면 더한 번만 했잖아 이 기울기와 스치는 녀석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점 C는 어디 있다고? a d 의 중점에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점 알고 요점 아니까 두점 사이 거리 알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요점 구해지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 넓이를 묻지 않아 그 C점의 좌표를 묻뿐이야 그럼 따져보자 자 얘가 Y는 X제곱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야 여기는 5,25거든? 그럼 요 둘을 연결하고 여기 임의의 점 C에 대해 이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C점의 좌표는 X좌표는 중점이지 2, 집어넣으면 4 오케이? 이 정도가 약간 심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요게 이제 이앞 단원에서 뭘 얘기하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하는 점 c의 위치가 2차 방, 2차 함수에선 항상 요두 점의 중간에 있다라는 문제를 자꾸 문제로서 느끼게 해줘. 그러니까 계속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시중 교재 풀거나 교과서 풀다 보면 2차 함수 하나 줘요. 그리고 두 점을 줘요. 두 점을 줘요. 뭐뭐 뭐 a 커마뭐 주고 b 커마 줘요. 그 다음에 이 둘의 평균변화를 B-A분의 FB-FA를 F'C와 같게 하는 시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면 보기를 딱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그냥 풀고 말거든. 근데 생각 있는 애들은 이거 풀다 보니까 이, 이게 뭐지? 어? AB의 중점이네. 어?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평균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요 점은 항상 얘네들의 중점에 있는 X좌표가 이걸 느끼고 가게끔 문제를 주는데 학생들이 안 느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문제를 낸다는 게 이런 의미야 너희는 그교과서에 숨은 의미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낸다 쉬운 거 시중에 널려 있는 교과서 포함 모든 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뭘까 일품이니까 블랙라벨이니까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책은 교과서야 기본부터 심화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 근데 모든 학생이 다 갖고 있어. 수포자한테도 이 친구 있잖아. 수포자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수학 친구입니다. 안살 거니까 어차피 안살 거니까 가방에 있는 것은 교과서일 거 아니야. 그럼 교과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근데 교과서에는 버려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 나빠서? 노. 내 수준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뿐이야.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들이 필요한 거야. 너의 수준에맞는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고, 개념내용 확인학습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아까 파일 프린트 드린 거 보면, 저, 오늘, 오늘 살짝 목표는 50, 62쪽까지 나가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62쪽은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욕심을 좀 줄이고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욕심을 좀 줄인 게, 한 55쪽? 그래서 지금 표션들을 보니까, 더 줄여야 될것 <웃음> 같아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까지만 오늘 그냥 맛을 좀 볼겁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뭐두 어, 번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적선의 방정식에 나오는 부수적인 개념이야. 네. 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어 평균값 정리. 방금 우리 2차 함수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다친 구간 a, 비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거든? 뭐가 가능한 함수? 미분. 어,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진다, 꺾어진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럼 다친 구간이라고 했을 때 A하고 이렇게 B로 잡아보자고. 그럼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겠죠? 자, 근데 이 둘의 높이가 달라요 지금. 달라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살짝 쳐졌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걷더니 이 노란색이 뭘 나타내? 평균 변화율. 맞지? 노란색이 나타내는게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 얘가 y는 fx라면 fx에 대해 b-a 분의 fb-fa와 같아지는 순간변화율을 가진 점 c가 이점 c가 구간의 양 끝을 제외한 열린 구간 a,b에 반드시 적어도 한계는 존재한다. 우리가 사이값 정리해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정리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음. 그건 그러니까 좀 표현이 비슷해서 자 얘는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곡선을 어떻게 쳐 그리던 간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순간별화율을 갖고 있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해하십니까? 음? 그러면 이걸 빗대서 조금 더 발전시킨게 롤이라는 사람이야. 리그 오브 레전드 말이야. 롤의 정리. 누가? 어, 롤이라는 분이 케이크를 안만들고 위안해 드리그 반칙때 어, 롤의 케이크라고 써버했어 롤의 정리. 이걸 조경이가 발견했으면 조경이의 정리, 근영이가 발견했으면 근영이의 정리를 롤이 발견한거야. 왜 한국인은 없냐? 이러겠지만, 외국인들이 먼저 처음 발견을 했나보지. 롤의 정리는 똑같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A,B A,B 다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 FA와 FB가 같을 때 이게 하나 추가된 거야. 자 그럼 이때 뭐가 되냐? FB FA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F'C는 0이 되는 이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잘 봐. 똑같은데 얘네들이 같을 때라고 한정했지. 같은 뭐가 되고? 거 0이잖아. 그럼 얘가 그걸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를 감추려고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지. 여기가 A. 똑같은 높이에 있는 B에 대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녀석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가 평균 변화율이 얼마일 때 평균 변화율이 0일 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공식은 하나지. 최소한으로 외우는 게좋아 최대한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외우고 적용하는 게 제일 편한 그럼 책을 보면 항상 거꾸로 알려줘. 롤부터 알려주거든? 아왜그는지 모르겠어. 미적분 책을 봐도 우리 로그 그 로그 알잖아 이제. 로그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로그 a X라는 걸 가르쳤잖아. 그리고 나서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없애면 되는데 미적분 책은 꼭 반대야. 밑이 특별한 용어는못 해주고 그다음에 A인 보편적인 용어를 해주거든. 그래서 애들이 두 개를 외워야 되는 줄 알아. 나는 꼭 반대로 가르쳐줘. 밑에 거 하고 위에 걸 하면 야 요거 하나 외우고 얘가 이거 읽을 때 대입하면 끝나잖아. 오케이. 하지만 뭐 사용을 롤의 정리를 좀더 많이 해서 그래. 우리가 네. 앞으로 만날 에는 얘는 네. 아까 2차 함수에서 아까 그랬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 점이 얘네들의 중점이었던 것 뿐이지. X좌표가 요기리여요길 같았던 것 뿐이지. 그런데 롤의 정리는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점과 요 점이 갖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점과 요 점이 갖는 의미가 요 다음 단원에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롤의 정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얘를 만든 이유가 평균값 정리로서 나타났어. 라는 걸 알려주는 순서 같아요. 자, 예전에는 이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귓등으로도 안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쳐다도 안 봤습니다. 대 최소의 정리, 사이 값 정리, 이런 정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제외하고는 수능에서 거의 쳐다 담았어요. 그 수능에,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없는데, 교과서에는 없는데, 자, 정리는 정리인데 교과서에 없는 정리 하나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로피탈의 정리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에 없어. 교과서에 없어. 아예 없다고. 근데 수많은 정리들 중에 이거는 수능에 안 나오는데 이건 알아두면 수능에 써었거든이로피탈의 정리는 뭐냐 자, 리미트 만약에 x가 a로 가는데 f x 분에 gx를 했어 이것의 결과가 무한분의 무한이거나 0분의 0꼴일 때사용하는 거야 어? 뭔가 우리 배웠던 거잖아 그렇지? 무한분의 무한이면 어떻게 했어? 차수 비교했지 그래서 차수가 분자가 더 크면 발산이고 분모가 더 크면 0에 수렴했고, 분모 분대 차수가 같으면 최고치랑 대수기결했어 이거는 약분했지. 인수분해용 약분했어. 그때 약분되는 우리끼리 표현으로 0인자라고 했다. 이거일 때, 이제 미분을 배워야만 쓴 있어. 이 녀석의, 이 녀석이 이 값이 뭐, 알파에 수렴한다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에 프라 G'X로 프라 계산하여도 알파에 수렴한다. 그니까 높이 차례 형이야. 증명은 안할 거야. 왜? 야, 코드가 거의 없는 건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게. 야, 리미트. 어제 누구지? 누가 갖고 온 거였는데. X가 A로 가. 괜찮아? 뭐, 그냥 X가 2로 간다 하자. x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우린 X-2를 약분 되고 X 플러스 2나으니까 집어넣으면 4라는 걸 알지? 그럼 로피탈 정리는 이런 거야. 그대로 두고, 리미트 x가 A로 가 자, 분모 미분해봐 1 분자 미분해봐 2x 대입해 4 이거거든? 그러면 어제 어떤 친구가 이걸 질문했지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x a 분의 fx의 제곱-A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거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fx 플러스 f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F'A가 될 거고 여기는 EF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너구나 기억났어 네. 오케이? 그럼 얘원래식 써보자 아까 리미트 X가 A로 가 분모 뭐였어? X-A Fx의 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지 제곱 그럼 분모 미분하면 1이지 분자 미분할 거야 얘는 상수야 얘 미분하면 2 e 나가고 Fx지 그리고 요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줘야지 합성이니까 얘는 숫자 날라가고, n 1 집어넣으면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런 문제는 루피탈을 사용할 정도도 아니야. 얘는 대포거든. 대포, 박격포 이런 거야. 엄청 큰 미사일, 핵무기, 뭐 이런 거거든. 한 방에 겁나 복잡한 식을 꽉꽉꽉 면서 쉽게 만들어버리는 식이거든.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문과가 수능거등데 지장 단 1도 없어. 근데 미적분 배우는 이과 친구들은 요거 알면 좀 복잡한 식이 조금 다운되긴하거든얜대포라 그랬다? 근데 문과 또는 수학 1, 2에 나오는 극한의 문제 로피탄을 사용할 건덕지가 없는 이런 극한의 문제는 모기거든. 모기 잡는데 대포 쓸 거야? 모기. 꽝! 손해가 더 많지 않아? 그니까 왜 이거 얘기를 해줬냐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어 그 정리들은 정리가 뭐냐면 명제 중에 증명이 된 참인 명제지 증명이 필요한 명제에서 참인이 증명된 명제거든 그럼 얘네들은 중요함을 갖잖아 피타고라스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중요함을 가질 텐데 관심이 없었다고 차라리 오히려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면 풀리는 쉬운 문제들을 오히려 더 많이 냈던 실례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수학이 계속 심플해졌다 그랬잖아 킬러도 없어지고 교육과정 외권 절대 안 나와 로피탈 사용해서 풀렸다? 난리 나 이제 수능 끝나고 정정기간 있잖아 시험지 딱 나오고 왜 그날도 늘수 뜨잖아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뜨잖아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해서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등장하나? 자 이거는 사교육에서 로피탈 쓰는 사람과 안쓴사람이 속도 차이가 난다 라고 발표되는 순간 개박살나니까 로피탈 정리를 쓸 필요 없는 문제들로 까 그리고 이과로 가서 로피탈 정리를 써서 그 식을 간단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 끝나는 문제들로 까 그러니까 대포 쓸 만한 문제를 내지 않고 좀어중한 문제 있잖아 야, 모기는 좀 그렇지 여기 바퀴벌레는 좀 그렇지 사마귀는 좀 그래? 뱀은 어떻게 보면 써도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되지? 뱀 정도 문제를 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서 얘를 못 쓰게 하고 이런 류의 문제 개발이 신유형으로 들어갔어. 특히나 이게. 요즘 추세야. 평균값 정리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시중교재 문제도. 근데 그 형태가 새롭게 개발된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에 떠돌던 문제가 평가원이 약간 변형한 문제들 그러니까 스탠이나 RPM이나 이런 류의 문제 중에 평가이렇게딱 있을 거 아니야 그 밑에 나오는 문제들과 좀 유사성은 가죠 오케이? 그 문제들 잘 풀어놓으면 돼요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로피탈은지울게요 대포니까 일단 대포 우리 필요 없어요 괜히 러,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었어? 로피탈이요 야이? 하이파이브다 이거 예지 1 개념형 확인했습 1번 fx가 있어 fx가 뭐야 x-1 어, X x-3 -1. X 다친 구간 어디서 1,3에서지 네. 자 롤의 정리와 로피탈의 정리의 중요함은 다친 구간에서 정의되는 건 둘째치고 열린 구간에 있다는 거야 구간의 양 끝값은 C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오케이? 그거 놓치면 안돼 구간 안에서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얘만 줄 거야 라 그러면 너희 다 친구 간인 줄 알고 c를 풀었더니 만약에 a가 나왔어, c는 a, 뭐 1, 3에서 1하고 2가 나왔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구간의 양끝값은 c값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정의야, 그게. 그게 선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뭘뭘 뭘 롤의 정리를만족데뭘 만족해? 어, 롤의 정리. 어, 롤의 정리는 뭐야? f 프라임 c가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미분하자. 근데 이대로 미분하기 곰미분 귀찮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3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2X 마이너스 4. 0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2. 그치? 만족하는 C값은 얼마다? 2다. 이 구간의 안쪽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나 보자. 이거 2차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얘랑 같아지는 여기는 여기가 얼마였어? 1이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당연히 한 가운데 어디서 잡혀? 2에서 잡혀 2번도 봐봐. <웃음> 2번? 네.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어쨌든 평균값 정리에서 몇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무조건 A, B의 중점이라고. 2차 함수는 아까 했잖아.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녀석은 네. A와 B의 중점이라고. 네. 그 중에 이 녀석은 높이가 똑같을 뿐이잖아. 오케이, 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전부 2차네. 3번, 3차야, 4번, 4번 3차야. 이건 풀고, 네. 2번은 어디겠어? 1, 네. 3번은 어디겠어? 2, 5번은 어디겠어? 0과 2사 1. 오케이, 사실은 구해야 돼. 그, 구하여라 했으니까, 우린 구해만 준 거고, 보여라 했으면은, 이렇게 썼어야겠지. 그래서 알아들어요? 예. 알아들으면 돼요. 우리 어차피 응. 여름방학에, 여기 다시 딱 하면, 어, 뭐더라? 어, 뭐였지? 요 정도 대답할걸? 야, 직선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정보가 뭐야? 기울기랑 한 점? <웃음> 접선은 직선이냐, 곡선이냐? 직선. 요 정도만 기억할 거야, 분명히. 죄송해요. 무시한 게 아니라 보통 그래요. <웃음> <웃음> 자, 거기문제 풀어보시면서 금방 푸으니까 여기 파란색 한개더 드릴게요. 여기 재영이 재영이 그래서 파란색은 풀고 내고 가자. 네. 우리 이 색깔로 정리하면서 이해야될것 같아. 파란색은 풀고 내고 가고 1차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녹색을 숙제로 가져가고 반복 공부할 때는 녹색을 풀고 내고 가고 빨간색을 숙제로 가져가고 시험때비할 빨간색을 내고 가고 보라색을 숙제로 가져가고 이런 모든 노가리가 다 녹화되고 있네 어 스토리가 많은데 요번 스토리는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카테고리야 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자, 원래 스토리는 증가, 감소,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그래서 극대, 극소, 최대, 최소가 스토리인데 용어를 좀 비교해 봐봐. 저 여섯 가지 단어를 구분줘야 돼. 당연히 짝지어지는 말들이 있지.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최대와 최소. 증가와 감소는 다른 카테고리라고 빠진다면 극대, 극소, 최대, 최소는, 최소, 최소는 최대, 최소는 들어봤는데 극대, 극소는 처음 들어보지. 극대가 뭐고 극소가 뭐냐는 거야. 뭔가 느낌이 극한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맞아.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생각을 할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돼. y는 f, 프라임이라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돼. 이렇게, 샤랄라샤랄라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그럼 요선을 딱 끊고, 이왼쪽에서 뭐해? 증가하지 요기선 뭐해? 감소해. 여기선 뭐해? 증가하거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삼기면, 생각하면서 따져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여긴 양수다가, 여기서 멈추지. 0이 됐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계속 내려갔지. 음수지. 다시 0됐지. 그리고 다시 양수지. 아? 접선의 기울기가 뭐해? 양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음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 그러면 내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안다면 fx의 그림이 대충 어떻게 생긴지는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증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감소가 이렇게 내려가는 산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마디를 더 버텨보자. 미분이 가능한데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못 내려가지, 천점 생기니까.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게, 증가에서 감소로 그림을 그리려면, 뭐, 이렇게, 얘는 뭐, 어떻게든 올라가는 간에, 감소하는 순간에, 요런 식으로 다시 감소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오케이? 얘가 증가하는 동안, 증가를, 산을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다가, 빠르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다 빠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가고 있다는 라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대충, 개형 그림으 올라가다 내려간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오케이? 그걸 이렇게 그리는 이상한 새끼는 없을 거잖아. 왜? 뭐가 흘리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좀 느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은 이 주변에 가까운 녀석일수록,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이 녀석에 매우 가까운 애들, 가까운, X가, X가 여기, 여기가 A라고 할 때, X가 A야. X가 A에 엄청 가까워지는 동안 그 함수값들은 요 FA보다는 작거나 같지. 이 FA는 그 주변에 어떤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극대가 되거든. 쉽게 말할게. 그냥 쉽게 말할게. 접근이 편하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다른 주변보다 여기가 값이 높지. 네. 이 근처 주변보다 값이 높지. 이 인근 지역 어떤 상권보다 매출이 높게 나오는 거지. 여기는 무지하게 여기 망했지. <웃음> 인근보다 좀낮지 이때 여기를 극대. 여기를 극소라 하고, 그때 X값, 그러니까 그때 Y값을 극대값, 극소값 또는 극대, 극소라고 표현해. 그럼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는 구분이 되겠어? 네.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다면, 극대가 최대고, 구간 안에서. 극소가 최소겠지만 이렇게 잡혀 있다면 모르지. 그래서 최대 최소 극대 극소를 구할 때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려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혔으면 여기서 최소야 여기서 최소야 여기서 최소야 여기가 최소야. 그럼 여기가 최대니? 아니 에요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려보고 높은 데 판단하는 건데 얘는 그려봐서 딱 알지. 근데 이건 그림을 내가 개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다면 어 얘가 높은 데인지 얘가 낮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지? 내가 꼴등은 아닐건데 그 비교해 봤더니 얘가 훨씬 밑에야 이런 그림인데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던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극대극소의 표현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 보자 여기서 할수 있는 얘기 이겁니다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다 라는 표현 fx가 증가함수다 라는 표현 s o r r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증가 상태다. 그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크다. 이게 돼? 네. 안 어렵지, 이거는? 네. 그럼 얘가 감소 상태다. 이건 어떻게 될까? F'A는 0보다 작다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걸 이해해줘야 돼. FX가 증가함수다. 계속 증가만 한다. 어떤 구간에서 증가만 한다. 그러면 산을 올라간다고 라 표현을 할 거야. 전체 너프하게 볼 거야. 산을 올라가다가 다시 빠꾸하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지. 근데 산을 올라가다가 내가 아주 잠깐 설사기가 있어서 잠깐 방광에 힘을 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것 같아. 뒷사람한테. 그래서 아주 잠깐 방광에 힘을 주느라 올라가는 건 아주 잠깐, 그 찰나에 멈추는 경우. 올라가다가 어, 잠깐 멈추고 가는 경우. 내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가는 그 잠깐 멈추는 우리끼리 표현이야. 주춤하는 경우.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아주 잠깐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증가로 볼 거야. 근데 주춤하는 순간 잠깐 멈추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잠깐 멈추는 건 예약. 이건 안 돼. 이건 뭐야. 살 올라가다가 어,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건 안 돼. 가다가 아니 잠깐 잠깐 티안 나게 티안 나게 아주 그 짧은 순간에 힘을 딱 주고 가는 건 된다고. 너 표정이 어우 더러워 이런 표정이야. FX가 그럼 감소함수면 얘도 내려갈 때야 올라갈 땐 되고 내려갈 땐안 되겠니? 내려갈 때도 잠깐 주춤하는 건 된다. 하지만 내려가다가, 으... 이건 싼 거지. 아주 잠깐, 아주 잠깐. 내려가다가, 아주 잠깐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주 잠깐은 된다고. 근데, 내려가다가, 하, 이건 이미 사건이 벌어신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 잘 봐. 2차 암수. 여기 툴레 차지. 접선이 여기가. 네. 여기 거랑. 그러면, 요 점을 A라고 하면, 증가 범위는 어디야? A 포함돼, 안 돼? 포함돼. A부터 이쪽이 증가 범위고, 감소 범위는 어디야? A부터 이쪽이. 내려오다가 아주 잠깐 주춤하고 있는 거잖아, 그 순간엔. 그럼 그 순간은, 내가 산을 올라가다가, 산을 내려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럼 돌리는, 바로 이, 이 순간은, 내려가는 것까지 포함된다. 올라가는 거는, 돌리는 이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잖아. 이 순간 포함된다. 오케이? 아주 화끈하게 이해가 되고 있죠? <웃음> 자, 그러면 도함수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한번 그려볼까? 예를 든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 책을 보시면 극대수수의 정의라고 해서 45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극세극소, 극대극소의 정의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증가하다 감소할 때 극대. 감소하다 증가할 때 극소. 그럼 물어볼게.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되겠지.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된다고.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특성도 있지. 증가하다 감소할 때 극대라고 했으니까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은 어떻게 될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감소인데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있잖아 그, 그 0인 순간에세 가지 액션을 하지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그 순간, 아니면 내려가다 올라가는 방향을 전환하는 두 가지 순간 또는 우리끼리 피워요 주, 주, 주춤할 때 오케이? 첫 번째 산을 올라가다가 주춤한 이 순간도 0이야. 아주 잠시 주춤했으니까 그 찰나는. 순간이 아주 그 찰나. 올라가다가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도 0이야. 방향을 돌려 내려가다가 다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도 0이지.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는 순간이 뭐고 극값을 갖는 순간이고 주춤하는 순간은 극값을 갖지는 않지만 미분계수가 0인 순간이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맞니? 자, 이제부터 너희가 어른이 돼야 돼. 나는 아까부터 뭘 했냐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겠지. 근데 내가 방금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았어, 안 깔았어? 안 깔았지. 그러면 어떤 함수도 있는 거야. 증가하다 감소하는 우리 일반적인 첨점을 갖는 애새끼들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미분제 안돼. 안돼. 그러니까 문제에 미분 가능하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가 핵심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했어. 근데 극 값을 갖는데, 그럼 그 순간에 갑자기 결국엔 0이야. 근데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안 했어. 오케이? 그냥, 극 값을 갖는 포인트가 있대. 그럼 의심해야 돼. 거기서 0이 되나? 안 되나? 의심 포인트를 여지를 주는 거란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면 그런 말들에 의해 문제 푸는 형식이 바뀌는 거야. 그럼 이런 표현. 자, 미분은 되지 않는데 극 값을 갖는 점이 있대. 뾰족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뾰족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미분이 안되는데 극값을 갖는 점이 있대. 미분계수는 없는데 극값을 갖는 점이 있대. 어머나 땡큐잖아. 거긴 뾰족한 거라고 이 함수의 특성을 하나 찾은 거라고 여기 뾰족한 거라고 여기 조심하라는 얘기지. 여기가 뭔가 문제 푸는 해법이 나오는 뭐 그런 표현이 되겠지. 그렇게 묻는데 몇년 지나서 최근 언젠 최근에 여의교육과정 되면서 극대극소의 개념이 변했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의 개념이 조금 더 상세해졌고 구체화됐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요 순간에 그 함수값보다, 그 함수값이 그 주변에 있는, 아까 주변 상권보다 높거나, 가장 높거나 같다면, 그 순간을 극대. 그 순간의 함수값이 다른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낮거나 같다면, 극소. 그 주변이야. 선생님 얘는 얘보다 너무 떨어졌잖아. 얘 주변, 주변, 주변. 오케이? 네. 그러면 어 볼게요. 우리 하나 그래, 프 46쪽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네. 자, A에서는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었죠? f x 랑 그림이니까 그림이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었죠. 눈으로 보는 거죠, 여기는. 네. 눈으로 보는 그래프야? A에서는 그, 되겠네요. B는 내려가다 올라갔죠. 극 속니다. C는 올라가다 주춤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춤한 거예요. D는 올라가다 내려가죠. 극 됩니다. E는 내려가다 올라가죠. 극 속니다. 그럼 얘는 극값 몇개 갔습니까? A, B, D, E 네개 갔죠. 미분이 가능한 극값은 몇개 갔습니까? 세개 갔죠. f 프라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점은몇 개입니까? 4개죠. A, C, D. C는 미분계수는 0이지만 주춤한 순간이지. 자 우리는 학교에서는 주춤이라는 표현을 안쓸 거야. 우리끼리만 쓰는 표현이야. 내가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야. 0인자도 그렇고. 미분계수가 0인 순간은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극값을 갖거나 극대를 갖거나 극소를 갖거나 뭐한다? 주춤하는 거. 오케이? 그럼 함수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은 거야 얘를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 얘 그리고 싶어. 얘를 그리고 싶으면 뭐야 해 돼? 미분하자 y 프라임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교점이 몇 개가 잡혀? 두 개가 잡히겠지 어디하고 어디서? 0하고 여기서 잡히겠네. 그럼 0의 왼쪽에서는 뭐 해? 플러스지. 플러스. 그러니까 무슨 상태? 증가 상태. 이 그림 Y는 F' 프라 X예요. 난 F' X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구간에서 F' X는 뭐해? 감소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뭐해? 이쪽에선? 증가하겠지. 그럼 그림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건데 여기가 X가 얼마인 거? 여긴 거. 여긴 X가 얼마인 거? 이인 거. 그러면 이 함수는 x는 0에서 극대를 갖고, x는 2에서 극소를 갖겠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래프 개형을 얘기를 할 건데 몇 차에 대한 개형을 얘기할것 같아. 우리는 다음 함수에 멈춰있어, 시간이.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을 해봐. 1차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지. 2차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럼 이차 함수가 왜 그런 두 개의 그래프만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까? 자, 몇하기 갑시다. 이차 함수 fx에요. 얘를 미분하면 뭐됩니까? y는? f'가 x 될 건데 몇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겠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요 순간 앞에서는 감소, 증가. 요 순간 앞에서는 증가, 감소네요.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고 얘는 올라가다내려가두가지밖이없없습니다 그러면 이순간이 거야. 식이지. 그렇지. 잘 봐. 오늘부로 축구하는 방식이 하나 추가될 건데 결과는 똑같다. 아까 얘기했지? 이거 뭐야? 미분한 녀석이 0되는 순간이지. 얘 미분해봐. e a x 플러스 B 는 0. 얘가 0되려면 X 얼마야? e a 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얘가 축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있어. 자축 구해라. 어떤 친구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8. 해서 2라고 해서 축이 2에요 해도 되고 어떤 친구는 쟤를 미분해서 0만드는 x값을 순간 찾아줘도 되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건 2차가 아니야. 진미나 가라사대. 지금 하고 있는 거잘 정리해 놓으면 너희 앞으로 2년이 편하다.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총 6개야. 많아보이지만 사실 너무 쉬워. 왜? 자,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하여 만나겠지. y는 f'x의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거 아니야. 자, f'x는 몇 차인데? 반드시 2차 함수가 나오겠지. 자, 3차 함수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2차 함수겠지.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야 분명히 아볼이냐 위볼이냐 근데 진미나는 왜 여섯 개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이 3차 함수, 2차 함수가 차함수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플러스고 마이너스자가 중요한 거야 즉 X축과의 관계지 X축과의 관계가 안맞나요한 점에서 맞나요두 점에서 맞나요 괜찮아요? 12시에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정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 x 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다 플러스지. 그럼 이이이 이, 이 fx는 뭐야? 계속 증가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증가해서 올라가. 요 가운데가 fx인 거 여기 여기 양 끝이 fx입니다. 얘는 전부 마이너스지. 얘는 계속 내려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라고 봐도 좋고 어떠한 순간도 주춤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어떠한 순간도 주춤하지 않고 올라가. 멈추지 않는 거야. 어느 순간도. 얘는 설사가 안 마려운 거야. 계속 올라가는데 잠깐 쉬었다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갔다가 천천히 계속 올라간다고. 자 여기는 엄청 크지 플러스가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것 뿐이야. 그럼 얘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점 느려졌지만 영은 되지 않고 다시 빠르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얘는 빠르게 내려가다가 점점점 느려졌지만 다시 빠르게 내려가는 거지. 얘는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점 느려져서 잠시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이거 뭐야? 주춤. 이를 벌리지 않은 애. 점점점 올라가다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애.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접선입니다. 0이고요. 그럼 얘는 빠르게 내려가다가 점점점 속도가 느려졌지만 다시 내려가는 거야. 요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0. 오케이? 자 그럼 이 자식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얘는 감소, 증가, 감소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럼 3차 함수의 모양은 우리가 보자.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이런 모습이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이런 모습이지. 자. 생각하자. 1차와 3차의 공통점을 만들어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1차건 3차건 이런 형태야.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최고치형수가 끝. 끝. 끝. 끝. 끝. 없으면 밑에지 그럼 어떤 상태야?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미분을 하겠지 얘가 근이 두개인지한개인지를 바로 떠올리면 그림의 그림이 떠오르겠지 근이 두개면 이거 아니면 그거지 근이 한개면 이거 아니면 이제 근이 없어 허근같애 그럼 계속 이거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가 <웃음> 넌또 리소를 뜯텐데 3차 함수 fx가 잘 보세요 이제 그림들을 분석하세요 그림을 분석하세요 극값을 갖으려면 몇 개씩 가져요? 무조건 두개 같습니다. 3차 함수는 극대를 가지면 반드시 극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치? 렇 네. 왜인지 그림으로도 이해되고 2차 함수 미분했을 때 상황 때문에 요 점이 요 점이 극값이 되는 점들이잖아. 혼자 존재할 순 없잖아. 얘는 주춤이라 극값이 아니잖아. 네. 오케이?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을 보자. 값가같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다른 표현으로 3차함수 fx는 그값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표현과 어때? 극값을 그 갖지 않아 얘네들 그래프가 아니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표현과 같지. 괜찮아? 어떤 함수가 계속 증가되는 계속 감소라는 거는 3차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라는 표현과도 같고 1대1 대응이면 뭘 가져? 역함수를 갖는다는 표현과 같지. 그럼 반대로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는 표현은 이 말을 쓸 수가 없고 1대1 대응이 아니고 역함수가 없다는 표현이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요두 가지 상황이잖아. F'X가 프라 전부 0 이상 이거나 F'X가 프라 전부 이거겠지? Fx가 3차야? 이거 뭐야? 2차. 2차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겠지? 맞지? 네. 2차 부등식이 이거 해석하면 뭐라고? 2차 부등식이 이 경우 계속 증가니까 최고차항 개수 양수일 거고 이 경우 계속 음수니까 최고차항 개수 음수일 거야. 네. 2차 부등식이 뭐 해야 한다고? 항상 성립해야겠지. 최고차항 개수는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최고차항 개수도 있지만 판별식 D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누구의 F'X의 프라 판별식 D가 이거지. 자, 그래서 구정이라고 했어. 이제부터는 이건 하나의 구정이 될 거야. 오늘부터가 아니라, 너희가 여기 이때 했다고 해서 그래프 개염되면, 집량을 또 잡아주겠구나. 또 뭔가를 말해주겠구나. 라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가 극 값을 갖지 않아. 또는 극 값이 한두개 미만이야. 3차 함수는 2개 미만을 가질 수가 없지 무조건. 가시면 무조건 몇 개니까. 2개니까. 극값을 그 갖지 않는다. 어?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다. 1대1 대응인 3차 함수다. 3차 함수 FX가 계속 증가만 한다. 3차 함수 FX, FX가 계속 감소만 한다. 그냥 뭐해라. 미분하고 판별식티가영이하다 생각의 갈피를 노란색을 갖다 가야 되는 건데 그 순간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보자. 3함수 fx가 극값을 가져. 극값을 갖는다는 표현은 뭐함? 이거 반대겠지 f'x의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돼. 왜? f'x2차가 그는 반드시 몇 개를 가져야 많은 극대극소를 다갖는 건데. 그치. 근데 극값을 갖는다는 표현에서 극값 2개를 갖는다는 표현을 쓰지도 않아. 3함수 fx가 극대값으로 3을 가져. 그 말은 극대를 가졌으니 당연히 누을 가져라. 극소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극대를 가졌으니 극소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자, 이게 진미나식 3참수 그래프의 개형이야. 근데 너희가 수많은 인강을 듣거나 수많은 선생님들을 들으면 칠판 가득 3참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겁나시. 뭐라고 할 거야? 3참수의 무슨 관계? 비율 관계. 비율 관계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할 건데. 미안해. 이거 모든 선생님들한테 욕을 먹어도 좋겠는데 나는 안해. 3차 함수의 비율관계의 특성을 왜 1강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3차 함수의 비율관계의 특성을 몰라도 몰라도 지금 내가 알려준 것만을 잘 갖고 3차 함수를 잘 그려, 그리기만 해도 수능에 그 우리 전략 두 문제 버리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그렇지 우리가 미분의 극 3차 함수의 비율관계의 특성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 가끔 시중교재에 있어. 우리 거에도 있을 거야.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 근데 그런 류의 문제는 수능에 거의 없어. 그럼 3차 함수의 비율관계의 특성을 왜 할까? 킬러나 준킬러를 풀기 위해 시간 단축을 위해 알려주시는 거야. 몸의 배면 겁나 빠르거든. 근데 내 생각은 이거야. 자꾸 더 분석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면 우리 시중 강사들이 이걸 계속 분석해서 만들어서 그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면 그 문제들이 시중에 많아질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많아지면 더이 접근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접도가 더 떨어질 거고 수능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부러 난안 해. 나중에 2차시, 3차시쯤 돼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비율관계 특성을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산뜻할 겁니다. 너희가 이걸 그려보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서, 어, 얘네들의 중점이구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한번 뜻을 보면, 어, 산뜻하네? 어, 생각이 괜찮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그걸 들으면, 발전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비율관계 특성이 너희 머리로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들이긴 드릴 건데, 1차 시에 주진 않을 겁니다. 극혐하는 정도는 아니고, 왜 1차 시에, 차 시에 주는 걸 극혐하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이게 1차시에 이해할 수 있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3차함수를 도함수로갖는 몇차함수? 4차함수도 그려지겠지. 근데 생각해봐. 봐. 어떤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점의 개수에 따라서, 글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정해지겠지. 3차 함수 선생님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최대 이거니까 그럼 얘가 X축과 만날 수 있는 최대 점은 몇 개야? 세개잖아 아, 3개. 그래서 3차 함정식의 그런 3개인 거야 그럼 이렇게 지나간다면 중근 갖고 실근 하나 갖는 거지 세개야 그 이렇게 지나가면 실근 하나 만나는 게 없으니까 허근 두개 오케이? 자 그러면은 3차 함수가 X축과 최대한 세개 만나지 감증 감증 내려올라 내려올라 4차 함수 저렇게 생겼겠네? 이해돼? 대충 그럼 4차 함수 최대한 몇개 만나? 네개 만나 증감 증감 증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감소하다? 증가하겠네 몇차 함수? 5차. 5차 함수 최대한 몇개 만나? 5개 감증 감증 감증 어!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겠지 오케이? 안해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아니, 언제까지 하네 안에 4차 함수까지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여기는 지원도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3차 함수 그래프는 y는 ax 세제곱 블라블라인 3차 함수 fx에 대해 A가 양수면 그림이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올라가다 살짝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가 극대값이겠죠. 자한 가지 더 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지 2차 함수는 선택칭 함수지 그지? 그 선대칭의 의미가 있다. 그 선대칭 되는 함수에 대해 미분 그 원래 함수는 점대칭이다. 점대칭의 특성은 뭐냐? 대칭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 어떤 직선으로 잘라도 대칭 형태다. 대칭점이 나온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미적분에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파고리니까 우린 요정도만 알면 됩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가는 애가 있을 거고 내려가다 주춤하고 다시 내려가는 애가 있을 거고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애가 있을 거야. 이 녀석도 대칭의 중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대칭의 중심에 따라서 나중에 뭔가 비율계 여기서 선 붙고 이게 몇 대, 몇 대, 몇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다음에자 얘네들은 극값을 가졌다, 같지 않았다 맞아. 같지 않았다 얘네들은 극값을 가졌다, 같지 않았다 맞아. 가졌다 오케이? 괜찮아 네. 얘네들 5번 만나볼게요 47페이지 5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y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극대값을 구하래. 야, 극댓값이 있잖아, 극댓값도 있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근데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0과 2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서 0하고 2고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임을 확인하고 그려야 되지만 사실 문제에서 극대 있다 있고, 최고차항 양수 니까 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랑 여기에서 f'x가 FX 연될 건데 0하고 2겠지? 그럼 극대 값은 X가 얼마일 때? 0. 0일 때. 0이네? 극대 0이요. X축가 이렇게 만나겠네. 요 정도 구할 수는 있어. 왜? 이게 X제곱으로 묶이고 X-3이니까 여기가 0, 여기가 3. 사실 이렇게 나누면 1대1대1이 비율 관계 특성이긴 해. 그럼 비율 관계, 비율 관계의 특성을 아는 애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버리냐? 0, 이 x 제곱으로 묶이니까, 그래프가. 0일 때 접할 거고, 3일 때 뚫을 거야. 이 간격이 3이잖아. 그럼 여기, 여기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1대1대1이기 때문에, 극소는 2에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자르면, 이쪽에서도 1대1대1을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도 한칸 더, 여기도 1을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얘랑 같아지는 접선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를 지나갈 거다.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을 지나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건지 여기에 한번 해보실래요? 좀 힘드실 텐데 47, 48페이지 개념 유형 확낙학 먼저 풀어주시고 질문해도 돼요? 물어보시고 해결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스타트